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네, 저는 네 갈란더 윤세입니다 제가 퇴직이 된지 벌써 3개월째가 되네요. 저도 퇴직되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몇 가지를 답변해 드리고 제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동튜뷰는 저희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촬영을 할때 동튜뷰를 보신 분들이 이제는 꽤 계신데요 너무 궁금해 하시고 또 영상에는 언제쯤 공개를 할 건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튜뷰 본인도 적절한 시기를 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 제가 동튜뷰를 부를 때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튜브 발음이 어렵네요 동튜브 이름 가운데 자가 동자라 동튜브라고 했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채널명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무척 고민했었는데요. 주 컨텐츠가 이제 막내 차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내 차를 관리하고 싶은 비기너들에게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어서 한자어인 자업자득을 모티브로 차가 생겼으니까 내 차는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뜻의 차업차득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생이란제 이름 윤상을 아이들이 어릴 때장 중간스럽게 윤생 하고 불렀던 것이 떠올라서 자동차와 연관지어 연상되게 하려고 한문, 바퀴륨자와 생 하고 달리는 듯한 합성어를 만들어 윤생이라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니죠. 영상 제작 초반에 오해를 많이 샀던 부분인데요. 아버지나 삼촌이 이제 막 차가 생긴 자식이나 조카에게 편한 옷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셉으로 연출 제작되었던 것이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예의가 없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이 되는 것인데 왜 반말을 하냐?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의 영상에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동튜브를 소개하고 연출된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만 나이로 56세입니다. 아, 물론 처음은 자동차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했습니다 아, 대학 졸업 후 남들처럼 어, 직장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했고요 그런데 하는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음, IMF를 시작으로 몇 번을 어렵게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부도와 사기를 당하면서 신용불량자까지 되었고요 또 화가 많아지고 또 술에 의지하다 문득 음, 아이들을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몸을 혹사 시키면 잠을 좀 편하게 잘수 있지 않을까 했었고 무작정 동네 세차장을 찾아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조금씩 건강이 좋아지고 세차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여러 업체로부터 광고나 리뷰에 대한 제의가 오고 있습니다. 차업 차득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했던 것이 한 부분 진정성 있는 유튜버로 보여져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적절한 때를 봐서 광고나 리뷰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 망설였던 것은 혹여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제품이 선택되면 가끔 광고 혹은 리뷰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영상을 만드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 정모 같은 형식으로라도 모여서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퇴직 중이라 마땅히 모일만한 자리가 허락되지 않아서 미루어졌고요. 곧 아, 좋은 장소를 마련해 여러분과 만나는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컨텐츠를 선정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음, 경험치가 있고 또 차량 관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생각한 아이디어인데요 새차및 차량 관리 가이드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궁금한 것을 빨리 찾아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나름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 영상 촬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영상 촬영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무척 힘들 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규모가 제법 큰 워시스퀘어라는 셀프세차장 대표님께서 감사하게도 언제라도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는 온라인에사업차득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상품을 올리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미 몇 군데 업체에서 도움을 주셔서 곧 상품을 올릴 예정입니다 주 아이템은 자동차 세차 및 관리용품을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아, 마프라 코리아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적극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받은 도움은 음,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아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반응을 하는구나 였습니다. 물론 차업차득 영상이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저희 컨셉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튜버나 오래전 시작한 분이나 혹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간혹 힘 빠지고 주눅들게 하시고 심지어 심한 욕설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간혹 유튜버가 나와 비슷한 컨텐츠에 다른 유튜버를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힘을 주고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유튜브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알리한다.